전도여행의 노종변경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주에서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성신의 역사 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주의할 점에, 주, 주의할 점이 무엇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성신께서 그냥 우리를 신비하게 이끌어 가시지 않고, 또, 성신께서 관념으로만 우리가, 그, 그 성신의 인도를 생각지 않게 하시고, 또, 뭐, 실존주의자, 나의 그 위치에서, 그, 나중심으로 성신의 인도를, 어, 생각, 하지, 아니, 아니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 생각했습니다. 성신의 인도를 아전 인수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아로서, 어, 자신이 받은 그런 책무와 관련해가지고 성신의 인도를 받아서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는 일이 되고, 주님의 택한 백성, 남은 자들을 불러 모으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혼자 무슨 신비한 경험을 했다고, 그거 가지고, 결국은 자기 자랑하는 건데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세우고. 그렇게 해서는 성신의 인도를 그것이 과연 받는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또 이상한 꿈을 한번 꾸, 꾸거나 그러면, 아, 이게 성신의 인도인가? 그렇게 해서 뭐,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해석을 해보지만, 결국은 흐지부지 되거든. 예,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생각이 많으니까 그런 꿈도 꾸는 거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지나가면 또 그만이에요. 그게 이제 몇개 모아져서 맞, 맞고 그러면 또 거기에 도 메이게 되는데, 그런 일들도 사실은, 아, 그, 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관련해갖고, 말씀의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과 관계돼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왜 예지몽이라고, 미래의 일들을 미루 미리 꿈을 꾸고 생각을 해가지고, 뭐, 글을 쓰기도 하거든요. 가령, 뭐, 타, 타이타니코에 대한 그런, 그, 자기가 미래에 일어날 그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다 해나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어. 근데 그게, 그게 그, 그대로 이루어져 그 사람이 유명해졌는데, 그럼 그게, 그러면 구속 역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그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책을 봤어요. 그런 소설가가 쓴 책을. 많은 소설가들이 그런 예지몽을 꾸고 그, 그대로 그, 그, 이루어진 것들을, 어, 확인했어요. 이제 이 사람도 그런 식으로 글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 이제, 그게 이제 굉장한 글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둠 속에서 그냥 아 몇개 맞추는 걸로 그거 그게 거그 전부인 것으로 알아가지고 그걸 이땅 안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누려보려고 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근데 귀신의 사역도 그래요. 귀신의 사역도 똑같아. 귀신같이 맞추거든. 어혹 미래의 일을 못 맞춘다고 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런데도 맞추는 부분이 있어요. 또. 그, 거, 그 표적이고 그 이적이라는 게, 우리가 이따 뒤에 보겠지만, 그게 맞추니까 사람들이 빠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저기 뭐, 지금 대통령, 누구도 저기, 그런데, 그, 끌려가지고, 그렇게, 그런데 종로로 타고 살아가는데, 그게, 그게 아예 맞지 않으면, 그, 그걸 따라갈 리가 없거든요. 근데 맞는 게 있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라고 하는 명목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더 따라가는 거지. 근데 그게 진짜 구속 역사와 관련해고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 하나님의 구원 목적과 관련해서 그 일이 의미가 있어야 돼. 그래야 그게 분별이 되는 거야. 그리고 구속사 안에서 해석해야 될 내용과, 그 뒤에 이제 비상섭리로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고 환상을 보게 하고, 뭐 꿈을 꾸게 하고, 혹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늘 보편적인 일은 아니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다 나를 따르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바울도 자신이 그, 이따가도 좀 보겠지만, 뭐 그런 희한한 경험들을 했지만, 그거 얘기 안 했어요. 항상 말하려고 하는 건 복음이에요. 복음의 시작과 진행과 완성 그걸 얘기 그 안에서 의 자신의 위치와 역할 그것이죠 개인의 행복과 개인의 영광과 개인의 그 번영과 뭐 그런 걸 중심으로 그런 걸 해석하고 적용하지 않는다 역사관이 분명히 달라져야 돼요. <웃음>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손짓해가지고 넘어간 게 이제 이게 복음이 서, 서방으로 해가지고 돌고 돌아서 이제 우리나라까지 돌아오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동방으로 가지 않고 서방으로 온 이유. 그 하나님께서 그, 그, 그 역사를 쫓아서 주님의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일이에요. 종말에까지.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돌아서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 그 안에서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철저히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그 뜻을 그 헤아려서 그 자신을 다 희생하고 헌신해가지고 그 일이 이루어진 거죠. 저절로 뭐,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아 옆에서 이제 구경꾼과 같이 이방인과 같이 보기만 하면 돼. 그렇지 않죠. 주님의 뜻이 그렇다는 걸 알면 자신을 들여가는 겁니다 거기에 위경이 있고 내 목숨을 요구하는 것들이 앞에 있어도 가는 거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힌다는 걸 알잖아요 알면서도 가잖아요 그게 지금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연계된 일이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항상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성신의 인도를 항상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 행복적으로, 자기 편안적으로. 자기가 편해야지 성신의 인도라고 생각하는 거 예. 네. 자기 자기 구속사가 우선이 아니고 항상 자기야. 자기를 못 벗어나요. 거기에 매여 있으면 사단이 그 건드리지 않아도 돼요, 그럼. 그냥 뭐 그건 넘어져 있는 거죠. 그러 그러니까 성신의 인도를 이따 오후에도 뭐 그걸 보, 볼 건데 내가 혼인을 하거나 직업을 택하거나 내 은사를 찾거나 내 미래를 계획하거나 이거다 모든 것들이 그 성신의 인도와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관련해 갖고 성신의 인도를 생각하고 그런 은사를 찾아가고 하는 거죠 거기 자기라는 게 없습니다 이미 그리도와 스 연합됐으면 자기가 없어요 자기 도덕, 자기 지혜, 자기, 그, 능력,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는. 오직 주님의 인도와 보호만 받고 살아가려고 하는.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많은, 저 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가?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가? 하고, 이제, 그런 시도가 있지요. 성신의 인도를 받는 사람조차도. 근데 그게 주님이 아니시면, 거기서 막으시고, 이제 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안내하시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게 우주 역사에서 대, 대단한 역사. 뭐, 시저가 루비콘 강을, 그, 뭐, 건너, 그, 그, 그것이 세계사에서 큰 일이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큰 일이 아니야. 이 이름 없는 한 사람이, 마게도자 사람의 그 초청을 받았어 넘어가는 게 우리한테는 제일 큰 역사이고 그 아주 의미 있는 역사가 돼. 이 사도행전이 역사서잖아요. 역사서가 누가가 그런 관점에서 나가는 거예요. 개인의 그 위대함을. 펼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전부터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행해 오신 것들을 모형적으로 보여 오신 것들을 이제는 높이 되셔 갖고 성신으로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자수 있게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들을 보이려고 써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성신의 능, 말씀과 성신의 능력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개인의 무슨 거기에 뭐 수고와 거기 희생과 그걸 겨다리끼어가지고 같이 누리려고 하는 그두 마음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웃음> 이런 일을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중심으로 교회 생활도 자기 중심이야. 교회 무슨 일을 하는 것도 항상 자기 중심으로 그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전체를. 그리고 일반적인 일로 생각을 아주 격화시켜버려요. 땅에, 땅의, 땅의 일로. 그거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 그쪽으로 이렇게 하늘의 일로 참여한 자로서 행보하는 것에 깨어 있어도 이 육신이 약해가지고, 그 세상이 악해가지고, 그거 참 지키기 어려운데, 아예 그냥 생각을 거기다 내려놓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냥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죠. 이는 뭐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일을 완성해 가지 못하시는 건 아니고요. 결국은 그런 속에서 또 믿는 자들을 쓰셔서 거기에 순종하는 자들을 쓰셔서 또그 나라를 전진시키고 확장해가지고 완성해 가신 거. 그냥 아무튼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 시에 그 세웠던 그 교회들을 다 돌아보고 그들이. 그, 잘 교회로서, 독립적으로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일꾼들도 세우고, 복음도 더 풍성하게 가르치고, 그, 그렇게, 그런 내용들을 충, 충분히 한 다음에, 이제, 자기 사명이 있잖아요. 자기가 뭐 다소에서만, 아니면 뭐, 루스트라 지역에서만 사역을 하라는 사인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입은 자이니까 그 일에 그 어느 정도 정지 작업을 해 놓은 다음에는 이제 땅끝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그뭐2 8장에서 이제 끝나지만 바울의 그 땅끝까지 여정은 계속됩니다. 그것이 역사 속에서 흔적이 나타나 있어요. 로마에서 그렇게 좀, 남서쪽으로 이렇게 쭉 항구가 있는데, 오스티카, 안티카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거기, 거기서 소바나로 출발했다고 하는, 그거 지금 역사적인 기록들이 다그 현장에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그거 봤는데. 그렇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잡혀서 순교하는 거지만, 그냥 항상, 자기의 일을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연계해가지고 일을 했다. 교회 아로서 그 일을 했다. 김홍전 목사님이 책을 참조해서 다 보시면 다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그 구속사가 완성되는 일에 자신을 다들여갔다 그런 사람이 지금 한 사람이라도 있길 바란다. 네? 개인의 여전히 그냥 개인의 미래나 생각하고 계획이나 세우고 그런 그런 사람들은 주님은 쓸 수가 없어요.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 아직 준비가 안 됐잖아요. 3차 전도여행 때는 가잖아요. 근데 이차 전도행 때는 아직 그쪽에 준비가 안 돼. 그래서 막으시 성신께서 막으시니까 그러면 어, 어디로 가나? <웃음> 그 부르기아하고 또 갈라디아 쪽으로 다시 오른쪽 동방 쪽으로 가나? <웃음> 근데 그것도 아니고 또 이제 무시아 앞에서 저쪽 비두니아 본도 이쪽 지역으로 흑해 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또거를 막으셨다. 그래서 다시 이제 돌이켜서 무시아를 통해서 이제 드로아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을 구원할 일이 시급하니까 그 그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안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니까 이제 그 모든 길을 막으시고. 쪽으로 안내하셨다. 그 뒤에 나중에 우리가 그풀린이그 이제 그 총독의 그 기록에서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 본도 비두니아 지역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거기가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는 주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분기점 분기점에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들을 중심으로 써나가시는, 써, 구속사를 써나가시는 거고, 그,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뜻을 헤아려가지고 그걸 써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건 절대 아니죠. 그 안에 남은 자들을 불러 모으는 일에, 이제 나중에 다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제 가장, 1순위로 삼아서 행보에 나가야 되는 게 뭔가? 그거를 이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의 입장에서 그걸 받아서 나간 거죠. 그리고 확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정도 생각을 했는데. 이게 분명히 근데 그, 이제, 이 그런 환상을 보여주고 뭐 저기 깨우침을 주실 때그 바울 사도의 그 자인식, 자의식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 일을 하셨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다 이미 저가 알고 있는 옛날에 이전에 계시의 내용 또 현재 인도받는 내용 앞으로 이루어질 내용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주님의 인도를 확정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미 이제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구원 안에서 구속 역사의 그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세한 내용은 지난 시간에 좀 얘기,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때 하나님의 때가 중요하다 이 선교의 역사를 봐도요 항상 처음에 개척자들, 선구자들의 역사를 보면 그분들은 한 사람도 전도 못하고 그냥 그 나라 말 번역하는 일에 힘쓰고 그러다가 그 미, 밑작업을 다 해놓고 그 뒤에 또 선교사들이 그 바통을 이어 받아가지고 그걸 받아서 이제 그 위에 토대 위에서 성경도 더 많이 번역하고 뭐 요리 문답 뭐 선교 문답 이런 것들을 신앙 문답 이런 것들을 다 쓰게 해서 그렇게 해서 복음이 그 증거되게 한 거예요. 초대에 먼저 오신 분들은 다 그런. 어 희생과 헌신을 다한 거죠. 순교도 우리나라 뭐 토마스 선교사 같은 분도 그렇고 <웃음> 우리 이제 우리 초대교회 그 이수정 지난번에도 이수정 그, 그 관비 유학생의 신분으로 가서 복음을 받아서 최초의 그 개신교 어 저기 그 세례 교인이 됐다고 했는데 사실 그 이제 이게 형식 루트 최초의 선교사로 온 사람은 뭐그 전에 이제 귀츨라프 같은 분도 있었고 그렇지만 실제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온 사람은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거든요. 그런 역사적인 순서로 볼때 이제 이수영 그 번역가가 제1의 세례 교인이 되지만, 사실, 저, 북쪽, 그, 존 로스에 의해서 이렇게 선교가 됐을 때, 그쪽, 1870년대 말쯤에, 그때 벌써 저쪽 북쪽으로는 세례교인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알려진 거죠. 그러니까, 그 순서로 보면 북쪽이 저 먼저예요. 근데 그 정식 그 선교사들의 온 루트로 보면 또 이수정, 그, 그 번역가가 이제 제1의 그 세례교인이 됩니다. 근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와 시기, 그것을 늘문 두드리면서 놓고 하면서 그렇게 한, 한 걸음 한 걸음 선교해가지고 왔다.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오게 된 거다. 이제 그런 걸잘 알아야 됩니다. <웃음> 지난 시간에 이제 무시, 무시하를 지나서 이제 두루아까지온 내용을 봤죠.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이제 누가의 저술 의도하고 어, 이것도 지난 시간에 잠깐 봤는데 좀, 좀 자세히 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아 의원, 누가죠. 누가는 지금까지 본대로 바울 일행의 강행군의 오랜 동안의 긴 여정을 그저 간단, 간단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로 갈래다가 또, 또, 또, 브로기아, 갈라디아로 갈래다가 또안 돼가지고 또 이쪽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쓴 거죠. 그, 그, 거리가 굉장히 굉장한 거리가 되거든요. 옛날에 걸어서 다녔을 때는 얼마나 더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이제 그,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써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누가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이것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높이 되신 주님의 약속이 인간의 계획과 의도와 그들의 고생으로서가 아닌 주님의 주도적인 인도하심으로 하나씩 성취되어 나간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로 27절 말씀처럼 되어간다 하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거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이르기까지 성신의 그 사역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성신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보여줬는데 거기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신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성신이 오시면 성신의 인도를 쫓아서 그게 이제 성신께서 증거하신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성신행전의 역사라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성신행전의 그 순종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사도행전과 맞물리는 거죠 사실 사도행전을 쓸때 로마 옥중에 있었던 바울이 그 누가를 많이 지도했을 것인데 바울의 관심도 그런 인간적인 고생의 노정보다는 항상 주님의 구속사의 전진과 교회의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애 약한 것을 자랑하고 주님의 높으신 지혜를 자랑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지 내가 이런 일을 다 경험했다고 그 경험 자체를 나열하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혹시 내가 이런 굉장한 일들을 경험했네 하고서 우리 자신을 높이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닐까요? 아무튼 이런 일에 대해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주님 구속사 안에서 뭐 가담한 자로서의 은혜를 누린 것이 아니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더, 뭐, 어, 더 빛나게 행동을 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자기 공로로 삼고 업적으로 삼을 수 없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합니다 죽을 때까지 겸손해요. 잘난 척하고, 교만하게,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뭐, 개혁교회 안에서 뭐, 뭐, 그런 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고린도 후서 11장, 26절로 30절. 이때도 그, 그 2000년도니까 이게, 뭐, 한 4년 동안 이 구절을 아주 자주 봤던 것 같아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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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느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인데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갖고 이렇게 길을 열어가지고 이런 일을 경험했지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뭐 이게 과연.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고생하고 아, 너무 힘들게 아주 사,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 자로서 은혜라고 생각했던 거지 자,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형통하는 삶을 내가 살아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 우리는 이 생각이 아예 비뚤어져 있어요 항상 세상적으로 잘 돼야 주의 인도를 받는 줄 아나.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고생하고, 더 반, 더 이제 이게 물이 깨끗하면 더 이제 더 힘든 거죠. 더러운 물에 고기가 더 많이 낀다고 그랬는데. 물이 깨끗하면 고기들이 오질 않아. 예. 네. 항상 자기 중심으로, 행복 중심으로 해석을 하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운 일 겪으면, 조금 병들면, 그냥 시험에 들어버리고 조금 가난해지면 시험에 들어가고 조금 환경이 나빠지면 시험에 들어고 그러지 않는다 이거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내가 감옥 속에 가든지 재난을 만나든지 질병을 겪든지 그거 개의치 않는 거예요 늘 중심은 복음의 말씀이 널리 증거되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든지 돈좀 모아가지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거기, 벌써 거의 가해지면 이미 그 사람은 시험 중에 있는 거고, 주님과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끊어진 상태일. 자랑할 게 뭔가,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내가 오히려 주를 위해서 나를, 나의 모든 능력과 그런 지혜를 다 내려놓고 약해지는 거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의 지혜만 증거하려. 내가, 그, 이 사람이 말에는 좋았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그, 내가 십자가의 지혜만 얘기한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만. 자기 말 잘하는 거, 뭐, 지식이 많은 거, 그런 거, 생각하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가는 그런 의도 때문에, 그 바울의 긴그 전도 여행의 노종 가운데 성신께서 막으셨다든가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했다는 면 부각해서 가장 인상 깊게 생각해야 할 것들을 깨우치려고 이렇게 딱쓴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뺀 거예요. 이 여러분들도 인생을 돌아볼 때 말이죠. 이게, 이게 거품을 다 빼야 돼. 진짜,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온 게 과연 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 주님의 인도를 앞으로의 인도를 역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과거를 생각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거 아니에요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미래를 생각하는 건 없습니다 과거가 없으면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는 거예요 역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과거에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과거의 경험이 과연 어떤 것인가 내가 현재는 지금 어떻게 누리고 가는가 한국 교회 지금 상황을 보세요. 얼마나 이게 어둠인가. 지금 뭐, 부여하고 뭐, 어 저기, 아주 그냥 못, 못 보는 게 없다고 다 하지만, 장님 같고 아주 헐버진 자같이, 지금, 지금 뭐, 갈수록, 뭐, 초등학교 반에 한두 명 예수 믿는 정도, 예? 지금 점점 그래요.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소리도 못 하고. 이게 지금, 얼마나 좀 심각해지고 있는지 우리가 신자들이 깨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 그렇게 래그 어둠에 있는데도 아무 감각이 없어 무진무각 내 그냥 내 입에 뭐가 들어갈까 내가 뭘 시장할까 내 거기에만 관심이 이게 벌써 이 과거가 잘못된 거예요 현재의 그런 곳에 그냥 그런 곳 이 역사의 원인을 잘못 심어서 이렇다는 걸 알고, 어디서부터 바로 떨어졌는가 생각해 갖고 바로 세워 나갈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다시 본론으로 도, 돌아와서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드로아에 도착해서 그들이 그긴 여행의 여장을 풀, 풀었는데, 바울에게 환상이 보였습니다. 그날에, 에, 그 밤에. 그날 저녁 밤인지 얼마간 지난 때의 밤인지 분명하게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 밤에 본 환상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계시였습니다 초월이라는 게 뭡니까? 평상하지 않은 거잖아요 인간세계에서 볼수 없는 그런 일정한 한계를 뛰어넘은 그런 계시죠 한 사람이 그에게 간절히 청하기를 이게 미래의 일 아닙니까? 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이었. 하나 영원의 구원을 위해 우리를 도우라는 아주 절박한 간청에 의한 환상이었습니다. 아마 환상 중에 나타난 사람은 마게도냐 사람 전체를 대표한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혹자는 그가 누가가 아니었는가 하는데 그건 확정할 수 없는 견해입니다 바울이 본 환상은 밤에 본 환상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혹꿈으로계시된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거짓된 자들도 환상을 보기도 하고 꿈을 꾸기도 하고 그 외에 알수 없는 희한한 일을 하지만 그들이 경험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이해되지 않으면 아무리 희한한 일을 겪어도 어떻게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전에 내가 주님께 받은 계시 신앙 그, 그것에 근거한, 그, 이 희한한 경험이 그것의 근거에서 해석이 되지 않으면 확정할 수 없는 거다. 어쨌든,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 자신이 자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한다고. 그래요. 아까도 성신이 막으셨다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어떻게 알수 없는 일을 경험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과 자신의 맡은 일과 어떤 상관관계를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저 지나가는 일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더 발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환상을 보면서 환상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따르기로 한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과 자신의 일 그리고 그것들과의 상관관계에서 생긴 일이라는 것을 확정할 수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걸 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 환상을 볼때 명백한 자기의 식이 있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환상이 환상으로 그치지 않고 그에 따른 성신의 증거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 바울은 전해주신 말씀과 연계해서 확연하게 하나님의 명하심으로 인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따르기로 확정한 거죠 사실 이런 점이 사단의 사자들이 이적을 나타내는 것과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나타내는 이적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생활 속에서의 그 구속사와 관련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그 교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어야, 우리가 그 확정을, 어떤 것을 확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단의 사자들도 그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잠깐. 그리고 자신 그어기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저 사단의 명령대로 그 일을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사단에 의해서 엄청난 보박, 보복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친다든가 자기 자식을 친다든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협을 느끼면서 그런 일에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와는 상관이 없는 헛된 걸 보고 임의로 말하며 응답이 없는 거짓으로 백성들을 속이는 괴율의 여권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3장 5절로 7절에 보면 거짓 이적을 베푸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가 나옵니다.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에, 그 말이 에그말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그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지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주님이 말씀하신 것, 이미 말씀하신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닌 그런 표적과 이적은 다 거짓된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속 욕사와 관련된 일이 아닌 것. 이거 다 거짓.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론 강화를 하실 때, 그 거짓 기적을 베푸는 종말의 그런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그자기를 그, 수송으로 두고 쫓아오도록 그런 것을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도 보면 그 이제 거짓 선생들이 거짓 이적으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꼬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코앞에 걸로 아, 미혹을 하는 거지. 신비한 일 자체, 환상 보고 뭐뭐 뭐 이적 꿈을 보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 그런 걸 볼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하고 상관이 없는 걸 알고 분, 분별할 줄 알아야죠. 그렇지 않으면 그런데 끌려가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아에서 보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를 두는 거는. 거짓된 성도들을 심판하기 위한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거짓된 선지자들 표적을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쫓아가게 하는 거죠 결국은 신명기 역사 속에서도 그랬고 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그랬어요 멸망했을 때도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 항상. 현실적인 것에 갇혀 있는 사람 그런데 그 현실적인 것에 미혹을 해가지고 거짓된 자들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꾀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되는 예 신명기 13장에도 나오고 대살론가 후소 2장 9절 이하에도 나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걸 싫어하고, 세상 악한 것과, 희한한 것들을, 쾌락, 희한한 것들과, 쾌락적인 걸 좋아하고, 자기 행복이나 번영, 영광이나 추구하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이런 광명을 가장한 사단의 일꾼들의 활동이 있다. 야, 여기뭐 대단하네. 여기 뭐 엄청난 숫자가 모여.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러고 그냥 사람들 거기 가면 뭐 하나님이 뭐 그냥 당장에 뭘다 채워주고 어뭐 부, 부어주는 것처럼 꼬이는 거예요. 그런 데로 끌려다니. 그뭐 전광훈이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거기에 그왜 사람들이 그렇게 아멘하고 쫓아다닙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거기에 한국 교회 거의 대부분이 그걸 뒤에서 후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도 못하고 있어요 큰교단에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그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는 그런 상황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그게 이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데다 쫓아가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환상을 주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뜻으로 확정한 바울 일행은 도로아를 떠나 바게 두냐로 가기로 신속하게 힘을 썼습니다. 참으로 주의 일꾼들은 주님의 일이라는 것이 확정 지어지면 그동안의 긴여행의그긴 여행의 그 피곤함도 생각지 않고 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시아 쪽으로 갈래다, 그 노정이 얼마나 깁니까? 그 얼마나 그 여독이 있어요 걸어서가 그런데도 주님이 딱 확정을 보여주니까 그로 달려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막연할 수 있는 그 환상을 보고 즉시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급박하게 여독을 불여유도 주지 않고 돌아가게 하는가 하고 의문도 할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몸이 피곤하고 여독이 있고 야참그 여러가지 장애가 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기 위해 주님이 확정시켜주신 것에 순복하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복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길에 그 인도받는 것이 자신의 사명인 줄 알고 순종했다. 이게 우리를 돌아보면 말이죠. 참 우리가 주님의 그, 그, 뜻을 얼마나 소멸하고, 주님의 뜻을 얼마나 그 근심케 하고 가는지, 뜻을 이루는 일. 그냥 항상 내가 몸안 좋으면, 예. 뒤로 빠져. 무슨 일, 상황이 이러면 뒤로 빠져. 뭐가 급하야 가장 우선순위에서 앞장선 일인지 생각을 합니다. 항상 코그 앞에. 아무튼 누가 여기서 이제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라는 일인칭의 복수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웃음> 그 구절에서 보면 마게도냐로 놓아서 우리를 도우라 했는데 그 이거는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고요 바울이 이 환상을 보니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누가가 우리가라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지를 이건 이걸 이제 누가가 쓴 것이니까 이 우리의 누가가 포함되는 거죠. 예. 아마 이제 학자들은 바울의 동료로서 누가가 여기서부터 합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뭐 디아스포라이고 수리 아, 안디옥 출신이 아닌가 하는 주장도 있지만 아, 일반적으로는 그가 드로아 출신의 이방인으로서 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그런 의원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그는 이후 바울과 동행하면서 많은 가르침을 받고 같이 산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가이사라를 방문해 가지고 기독교 지도자들과 교류를 가졌고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을 많이 체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아주 이 의인품도 훌륭했고 동질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아주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 이런 것들은 누가복음이나 또 사도행전 그 이후에 누가에 대해 소개하는 성경 등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는 참참 대단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이에요. 근데도 누가는 절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역사만 써나가지.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바울과 그 일행들이 성신의 인도에한선도여행의 노종을 받고 유럽 쪽으로 나아가게 된 것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동방으로서가 아닌 서쪽으로 나아가게 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게 하면서 이제 동방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계획이 그런 거죠. 그런 구속사의 진전을 위해서 당신의 종들을 섭리하셔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방향에서 그런 일들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주신 말씀과 연계해서 주의 뜻을 거부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즉각적으로 그의 인도를 따랐습니다 막연하게 환상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환상과 높이 되신 주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된 것을 이해해서 그렇게 확정하고 따른 것입니다 그긴 여행 속에서 많은 여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위험을 넘어 수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주님의 뜻을순복해서그 거기에 순종하기만은 힘썼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은 높고 광대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언제든지 주님께서 명하시면 갈 길을 고쳐나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성신의 인도를 소원하고 나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개인적인 일들이 개입되어 있는지 늘 확인하면서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없는 것이라면 당장에그 일을 그치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내가 성신의 인도를 받아 나가는데 성신께서 막으시는 거잖아요. 성신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은 성신의 인도를 막으시는 것도 모르는 거죠. 성신의, 성신께서 그 일을 막으시는지도 몰라요. 성신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 믿노라 하면서 그리토와 연합된 존재라고 하면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도 없이, 그리고 주를 믿는 자들과의 일치됨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자기가 정해놓은 세상의 기본적인 만족을 위해서 뛰어서, 어, 뛰어다닌다면, 그건 그리토를 배반하는 일이요. 이웃을 속이는 것이고 자기를 기만하는 일일 것입니다. 주의 제자들을 많게 하고 그래야 정상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본상의 사회를 향해 전진해 가고자 하는 일이 없다면 철저하게 성신님을 거역하고 그분의 인도를 소멸하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만한 위치로 나와서 개를 뿌리고 회개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